야야네 이거 서 여기서. 이건 우리 아들 낚시 못하겠다 욕심은 이런 화를 부르는거야 이거 낚시 못해 잘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스프를 손발을 누르고 스프를 눌러 그리고 앞으로 얘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던지는데 이 스프레이 막 돌겠지?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고 있는거야 거꾸로 돌지 않게 슬쩍 앞으로 이만큼만 던지거야만큼 걷어서 해봐 어, 가급적이면 채비가 짧은게 좋죠. 그렇지 좀더 감고 좀좀더 감아 좀좀더 감아 어어 어. 그렇지 좀더좀더 좀 더. 그렇지 됐어 이렇게 썸을을 누르고 <웃음> 그렇지! 와 진짜 잘었어 그게 조금 조금 1m, 2m 하다가 계속 늘어 그래 아주 좋네 오 뭐야 이게 5 m 라 던져? 아빠를 이렇게 놀래키면 안돼 아들, 미 걸렸을 땐 이렇게. 오케이. 버티면 부러지는 거야. 아빠도 걸렸다. 나내려오지 응. 그치. 어?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대충 감아봐. 아들, 내렸다 올렸다. 부드럽게. 줄 풀고. 그래, 줄 풀고 올렸다 내렸다 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 풀리지? 이제 가만 봐 뭐야? 빠진다니까 얘는 바늘에 미늘이 없어 그 기본만 알면 돼 에이 아니야 아니야 밧줄이야 이거 큰일났다 т 탈 ч е р